a you.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소속이자 찬양팀 인원인 조혜수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그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나,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울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감남산 언덕을 넘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지요.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전이 무너질 때를 빗댄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일사오리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라는 말에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과 인자가 오는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생기는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런지 그때는 세상 종말을 괴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감람산 길에서 만난 무화과나무도 있고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비유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이야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같은 것을 비유하는 것이라면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에서의 무화과나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꼭 답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답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이 짧은 마가복음의 기록을 주변 상황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3장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